안녕하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대부더 비치 캠핑장에 왔습니다 우선 비치 캠핑장 입구부터 해서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이쪽에 들어오는 입구고요 이쪽이 C사이트지역입니다 저맨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C11, C10, C9, 렇게쭉 C사이트가 있고요 모두 파쇄석지역입니다 그리고 c 사이트 맞은편에는 매점, 화장대, 개수대, 편의 시설들이 있고요. 그리고 모든 사이트가 구분이 다 줄로 돼 있어가지고 음, 텐트가 많은 주말 같은 경우에는 다 따닥따닥 붙어 있을 것 같아요. 먼저. 화장실 그리고 계술대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남자 화장실이고요 좌변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샤워실입니다. 샤워실은 한 최대 2명 정도밖에 못수 있을 것 같아요. 많이 좁습니다. 그리고 개수대 쪽으로 가고 있는데, 개수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개수대는 그나마 좀 넓은 편입니다 어... 냉장고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대에서 옆으로 나가면 은 이쪽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지 사이트를 조성 중인지 모르겠는데 사이트치고는 굉장히 작고요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놀수 있는 방방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D사이트가 있습니다 D5번하고 D6번 사이트가 있는데 이곳에서 두 가족이 오면 은 D5번, D6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나마 두 가족이 왔을 때이두개 사이트가 어, 공간감이좀 있습니다. 단독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. 두 가족이 왔을 때는 사이트도 다른데보다는 좀 넓은 것 같아요 대신에 바다는 볼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후문을 지나서 여기가 D4번 사이트 4번 사이트는 넓은 대신에 중간에 나무가 막고 있어 가지고 그렇게 개방감은 많지 않은 거였을 때요 대신에 그늘은 끝내줍니다 전체가 다 그늘이에요 D3번 사이트는 어, 3분의 2 정도 그늘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D 저쪽으로 D2번 D1번 그리고 맨 끝에가 A1번 사이트입니다. 이쪽 뒤에서 텐트를 치게 되면 바라보는 풍경은 바다 쪽이 아니고 옆 사이트, B 사이트 쪽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뒤 사이트 바로 건너편이 B 사이트고요 여기서부터 B1번, 2번, 3번 해가지고 쭉 B 사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쪽 C 사이트하고 B 사이트는 어, 바로 등을 쥐고 있고요. 어, 진짜 주말에 오면 은이 B 사이트하고 C 사이트는 거의 난민촌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지금 바다가 보인다고 하면은 바다가 보이는 사이트는 A 사이트가 바로 앉아서도 바다를 다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사이트 같은 경우는 B 사이트는 A 사이트들이 꽉 차면은 막아가지고 막혀서 어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다가 보이는 사이트가 C7번, C8번, C9번 이, 정도? 이 정도가 정도 보일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C, C사이트 같은 경우는 좀 거리감이 있어 가지고 앉아서 보기보다는 서서 섰을 때바다 보일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쪽이 B사이트 지역입니다 B 사이트에서 텐트를 쳤을때 정면에서 보는 풍경입니다. B8번도 어, 풍경이 괜찮습니다. 앞에 A 사이트가 막고 있질 않아요. B8번에서 바로 걸어오면 은 바로 바닷가로 이어집니다. 그러니까 바다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트는 A 사이트고요. 그 다음에 앉아서 바다를 볼수 있는 A 사이트를 제외한 건 B 사이트 B 8번 사이트하고 C 9, C 8, C 7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이는 쪽이 쭉 A 사이트 지역입니다 그리고 A 1번 사이트 바로 앞에 바다로 내려가는 좀 길이, 길이 있고요 그리고 A1번 사이트가 바다로 내려오는 최단 코스이긴 한데 A1번 사이트는 사이트 앞에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D1번과 A2번 사이트 중간에 딱 막혀 있어 가지고 A1번은 주차를 할수 없고 아까 개수대에서 나오면 따로 마련된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C9번 C10번 그리고 c 8번까지또주차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캠핑장이 소형 캠핑장인데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는 않은데 어 그 뷰는 죽입니다 바로 앞에서 바다를 볼수 있으니까 그리고 음좀 실망인 게 화장실이 좀 작고 그리고 샤워실도 좀 작, 작다는 거 그거는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일몰을 찍을 수 있게 되면 일몰도 같이 찍어 가지고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